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어, 전 시간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얘기로 점점 들어가는데요. 전번에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는 어, 연금 소득에 대한 그 환상을 갖다가 깨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갖다가 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났으면은 그러면 누구나 다 연금 소득 때문에 이걸 합니다. 그냥, 그냥 지긋지긋하게 그,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 하면서 전기료 나와, 뭐 나와. 그것도 생활의 편인데 그걸 또안 쓰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비용 나와, 뭐 나와, 뭐 나와. 그러니까는 그런 악당을 퇴치하고 그냥, 어, 쓰리 리치. 그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또, 어, 저 말고도 대를 이어서 그렇게, 그런, 그런 연금소득을 갖다가 원해서 이제 어려워도 이걸 갖다 극복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상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오늘은 어, 좀더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제 강의는 뭐 이렇게 받아 적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방향성을 제대로 어, 잡고 가야지 어, 안 그러면은 영원히 그 연금 소득은 안 하고 노동 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의 화두는 어, 전 시간에 이어갔고 전 시간에 그거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다 그러고 뭔가 좀 생각해 보자 그걸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어 얘기하는 게어 지금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특히 이 카드 긁어 가는 문화가 그 거의 뭐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더할 수도 있다고 보지 그 이해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면 이상이지. 거의, 거의 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조금 긁어갔든 많이 긁어갔든 그런 카드를 긁었다는 거는 소위에서 시스템 소득하고는 전혀 많이 긁으면 많이 긁을수록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그 관계를 갖다 역학 관계를 잘 아시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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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추가 가격 문의는 좌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동 소득이냐, 권리 소득이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영업을 하시든 임금 소득, 임금 소득자가 돼서 공무원을 하시든 뭐라 하든 간에 그냥 그 박봉이고 뭐 아니면 또 탄탄하게 30년이 보장되고 뭐 이런 거 등간에 임금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그는 거 권리 소득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가 거기서 에 일하는 만큼만 어일딱 그만두면 은그 다음부터는 없는 겁니다. 뭐 그때부터 비용이 뭐 엄청나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맞지못해서라도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동 소득도 어, 젊은 사람이거나 이러면 은 그냥 아직 젊음이 그게 되니까는 그냥 그 거래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저희처럼 나이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돼갖고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그런데 그 노동을 갖다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동에서 보는 거를. 그러니까는 노동소득의 그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권리소득입니다. 네. 권리소득에 대해서,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여태껏 다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그리고 노동소득은 3D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 임금소득자 중에서도 그 아주 그, 그 노동을 필요로 하는 거는, 뭐, 차 사고, 또, 그 오드바이 사고, 차 사고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뭐, 건설 노동자들 많지 않습니까? 거의 아주 제일 사고가 많은 데입니다. 요즘 뭐, 매스컴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그거 불자고 하다가, 이렇게 죽는 수도 있고, 이런 일들 또, 사고 당하는 산재도 많이 당하고,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긴 하는데 그 일자리가 반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니까 러 미장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거기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도 또 어차피 뭐 머리 자랐는데 머리를 아무리 뭐로봇트가뭐 그 많이 발달됐더라도 머리까지도 어떻게 저그저로봇트가 깎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기도 또 취향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것도, 그것도 생산성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쪽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는 그것도 굉장히 치킨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그냥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오늘은 그 부분은 다 아시는 거니까. 임금 노동자, 그 다음에 뭐 자영 사업 하시는 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 노동소득자들이거든요. 치킨집 주인이 치킨 튀기다가 몸이 아파서 하루만 쉬었다 그러면 하루매사 꽝이지 않습니까? 그당골도 떨어집니다. 자주 그런 일이 있으면. 자 그러니까 는 노동소득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와 같은 시스템소득, 권리소득. 권리소득을 불지하고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권리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권리소득이 뭐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약돈한 20억 이상만 있다 그러면 대다수가 뭐 하겠냐 그러면 건물 하나 써서 임대업하겠다는 게 그게 아주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임대주고 자기는 학고방을 살더라도 건물 20억, 30억짜리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거기다 임대료 받아가지고 그거 하는 게 그냥 소원이랍니다. 꿈이랍니다. 그게 권리소득입니다. 20, 30억이라도 있으니까 건물 하나에도 가치니까 그 권리를 가지고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갖다가 점유권으로 그 사람들한테 점유를 시켜주면서 그점 점유를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 돈이 그나마라도 있으니까 권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리 소득을 하자고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 네트워크는 어떤 거냐면은 그 권리가 뭐냐면 먼저 알아보는 사람의 겁니다. 자, 그거를 갖다 쉽게 말씀드리면 17명이 13년 전에 오리탕집에서 모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 알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뭐 연락도 안 왔지만은 뭐 그러고 한참 뒤에나 이제 한 1년 뒤에나 어 그래? 물고 있으니까 좋네 그러고 이제 어 그래 그러고 옛날에 하던 그 가락구는 있으니까 그래도 어 이거라면 은 이건 좀 말이 되네 한 1년 뒤에 알아본 거죠 오리탕 집에 만약에 제가 초대돼서 갈리도 없었겠지만은 만약에 거기 갔다 그러면 저는 그 근... 이렇게 가다가 이게 뭐야 그러고 분위기 딱 봐갖고 저는 바로 그냥 나왔을 거예요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걸 알아봤으면 저도 지금 이루고뭐 이렇게 이러고 있지는 않았겠죠. 이미 권리를 듣겠을 거죠. 근런데 그때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자당한에 A4 용지 이렇게 붙이고 진짜 너무 쭈글쭈글한 거지만은 그걸 알아본 사람들,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생겨서 지금 임페리얼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그때 당시 다뭐 알아봤다고 해서 뭐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것.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거, 그나마 됐죠. 뭐 카드를 긁어서 갔든 어쨌든 똑같이 다들 긁어서 갔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성공한 거는 그만큼 그 많이 알아보고 확실히 알아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아본 만큼 그만큼 초기에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갖다가 득하게 된 거예요. 그냥 무주공천에 떠다니던, 누구한테나 다 오픈하고 제발, 온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좀 알아보고 좀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권리를 다 주겠다는데도 알아본 자의 것입니다. 그게 권리소득이에요. 그쵸? 그리고 죠그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점쳐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람이 다 틀리는데 그래도 그쪽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빌딩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는 나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권리를 갖다가 자기가 득한 거죠 거기도 상당한 빚담이 들어가서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 소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다때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알고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 중에 신, 신규 있잖아요. 신규 중에 그래서 뭔가 비전을 보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했는데 이건 영 아닌 것 같아, 뭐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우연하게 제 거를 본대요. 제 거는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연쩍게 보고 어 이건 뭐야? 이분 말이 맞네 이렇게 해서 전화 오시거나 나름대로 뭐또 이러시는 분들, 제 유튜브를 열심히 경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거대로 하려고 지금 무진해를 쓰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 제가 구독자가 5,400명이, 5,500명이 다 돼가는데, 아, 그럼 5,500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역시도 그것도 권리소득이에요. 그나마라도 지금 새로 유튜브를 갔다가 막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어우, 한달 전에 한거롭게 보면은, 야, 이제는 유튜브들 잘하시네. 그러고 하는데, 구독 아주 구독자 수가 적고 조회수가 적다 보니까 아주 미미해요.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 저는 그동안 2년 반 동안 이만큼 저의 입주를 세워서 저 마이크로라는 사람이 많이 그 인플루언서가 됐기 때문에 그래마 나오는 권리소득이죠. 그게. 그래도 많이 알려진 사람의 그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권리소득의 성격은 제가 2년 반 전에 이게 콘텐츠가 될 수가 있다. 그러고 해서 제가 그거 나름대로 듣고 알아봤기 때문에. 먼저 본자의 것이기 때문에 전 이게 권리소득이에요. 비록 작긴 하지만. 지금 구조상 그런, 그런 건 여러분도 다 이해를 하, 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멈춰본 사람들의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 이, 이 얘기를 하냐면 은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물을 쳐놨는데 그물이 차갑고 썩었고 그리고 그냥 벽이 돼서 그냥 녹조가 껴도 지금 13년을 끼다 보니까 그냥 완전 그냥 벽이 됐습니다. 그냥 이끼 끼고 못 끼고 해서 그냥 지들끼리 떠오르고 꽉 잠궈놔가지고 완전히 그냥 완전 벽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왕따, 간택한 사람만 거기 들어와. 근데 온팽이 중에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우리 회장님이, 아, 지금 이, 이거 했더니 또 어떤 또넉나가신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회장님이 알면서도 그것도 꽤나 오래 하신 분, 한 10년을 넘어 하신 분이 자기도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회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대요.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왜 이거를 이렇게, 이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왔느냐. 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회장님은 우리 자영업자들의 모임에 그 법적으로도 그렇고 운영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알고 계시니까는 로얄이 5천만 원, 제대로만 했다 그러면 로얄 정도 되면 5천만 원이 나온다는 걸그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13년 전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회장님이 그거를 만드실 때, 자, 내가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로얄은 5천 받고 그다음에 야, 본부장 되면 (2500에서) (3000) 정도 받는다 그 그러니까 제대로 했을 때를 상정을 했을 때 그런 거지 이렇게 카드 긁어서 간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이 돼서 제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될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 팀장 국장 돼가지고 (500) 이상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럼 본부장 하고, 저 총장 돼가지고, 그, 저, 본부장 총장, 천만원 넘어 받는 사람들 없습니다. 꾸준하게 매달 올라가는 수익으로. 이렇게 해서, 천에서, 천오십, 천백만원, 천이백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 1년 내내 24 랩타임을 15일 간격으로 이렇게 끊었을 때, 꾸준해서 평균을 냈을 때, 저기, 본부장 어, 총장이, 평균에서 천만 원 넘으면은, 천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말이 좀 그러면은, 그, 본부장이고 총장한테 한 번, 어, 물어보세요. 자, 1년치 한번좀 내서 한 번, 좀, 그 평균을 한번 내, 서좀 알려주시면 제가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까서 보여줄 사람, 제가 보기에는 한, 어 저기, 그런 분들, 그런 분들 10명 중에 한명두명 그렇게 밖에 안 나올 거예요. 10%, 20%?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카드가 없어. 그리고 이건 원래가 아니야. 회장님 카드 그거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 그냥 난리 노발대발 하셨어. 그리고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야. 그래서 나름대로 고지식하게 시스템 잘 몰라. 그래도 그렇게 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전달하고 자기 체험 사례 얘기하고 그 자기가 보고 배운 게그거기 때문에 밑에다 또 보나시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짜... 진 자, 그냥 그 형설 직원 같은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가신 분들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복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워낙 성실하게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 밑에도 원래 그런가 봐요. 그리고 하신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다 지급 돈만 카드 그거서 가는 것만 하지는 않은 그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도 카드 그어서 가면은, 이거는 끝, 끝으로 가면은, 연금소득하고 길이 영원하다는 거를, 느낌으로도 알고 나름대로 그렇게, 그냥 어렵지만은 자다가는 이렇게, 그렇게 갔어요. 왜 어렵냐면, 옆에서는 카드 질러서 택도 아닌 사람들이 뭐 팀장 됐네, 국장 됐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는 맨날 그렇게 토드락토드락 가려니까, 아,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사기가, 사기가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또 분위기가 그러니. 어, 우리만 이러다가 이거뭐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예? 오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릇 그래,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사기가 그게 쉬,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기립박수 쳐줘야 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십프뭐 10%, (10피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당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자 처음에 애터미가 이런 연금소득이 되고 이거를 먼저 알아본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저렇게 카드 읽어서 가는 거는 언젠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그냥 사상루각이라 어느 날 그냥 한번 그냥 태풍 같은 바람 아니고 그냥 웬만한 바람 하나 그냥 불어도 휙 커니 날아가는.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돈이 그냥 어이가안 되네.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카드 거 가더라도 맨날 그 하는 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 용어 많이 써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신용을 많이 하면서 속으로는 구린나게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휙 없어져 버리면 그건 권리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소득을 애터미가 이게 진짜 패러다임 네트워 64년의 역사에 완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썼다.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이 그거다. 그래서 그거 알아본 권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 아니니까는 그래도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그래도 이렇게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렇게 가려고 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한 거를 알아본 사람만, 알아본 것만해도그 권리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소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노동소득 얘기는 할거 없고, 인제는 권리소득에서도, 자, 이렇게, 이렇게 근무를 쳐 놨는데, 근무를 그냥 뭐 13년을 그렇게 쳐 놨으니,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거기에 이기의 녹조에 닫혀가지고 이제 완전히 벽이에요. 거기에 들어오지 않아. 간택을 당해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완전 왕따를 시킵니다. 완전히.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래도 천만 원이라도 받고, 그 본부장 뭐 총, 총장 돼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는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녹조가 낄 때까지 진짜 총장이 됐는데도 강의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시스템은 몰라. 시스템이 없는 게 시스템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초기에 그 초기에 아, 첫 번에, 첫 번에 말씀드렸던 권리소득 있지 않습니까? 먼저 알아본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을 보는데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왕따를 시켰던 그 80%가 넘는 그분들이 그래도 그냥 그냥 바닥에서 회장님 말이 맞죠? 이쪽 50, 50명, 이쪽 50명을 갖다 내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할것같 그분들이 그래도 끝까지 비전을 봤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 그거 긁어, 긁어서 그냥 우리는 자동으로 그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무한무정 무한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 같고, 그나마 500이든 1000이든. 택도 없어요. 제가 그냥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온 건데 택도 없습니다. 그런 엉터리로 가는 분들이 그렇게 아무리 긁어모아서 가더라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늘 지금 세세마 이제 언제 몇, 몇천안 남았어요? 여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세마 도전하는데 세세마 어, 이렇게 된다 하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광분해서 광분하는 건 바닥서부터 제대로 하는 거로 광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훨씬 수월해진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근데 거기서 쓸데없이 흥분해가지고 거기서 밑에 반판매사 두 명을, 두, 저기 한, 한, 한, 명, 두 명을 만들면 은 그냥, 그냥 바로 세일즈 마스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반판매사를 활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모내기 하듯이 물 넣고, 그러고 정성스럽게 그, 거그 작업을 해서 이거는 사냥식이 아닙니다. 농사식으로 점음부터밭 고르고 다 이렇게 논 물골 내고 물들여서그 지극정성으로 그한분한 한 분씩 한번 맞게끔 하고 두번 맞게끔 그것도 상당한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팀웍도 크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A B C D를 A B C D 고대로 그렇게 하는 게 늦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게. 그니까,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이게 이제, 한 달, 한 달에 목표를 갖다가,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달에서는, 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 그럼 재미도 나고. 그러다 보면은, 네 번, 세 번,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때서부터, 아, 그때 정도 되면은, 누가 뭐, 이렇게 가라. 누가 누군데, 누가, 누가 스폰서라고 가라 말라를 결정하는 네트워크는, 애터텀면 처음 봤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 그러니까 자영사업인데, 누가 가라온다고, 누가 간택을 하고, 누가 임페리얼 간다고, 무슨 뭐, 떼거지로 이렇게 같이 가는, 안 가면은 이상하고, 무슨 뭐, 저, 뭐가 내려왔대요. 그,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에터미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도 에터미는잘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케팅 플랜에서 얘기하는 저기 장점들 있죠. 절대품질, 절대 가격이 우리의 최고의 그거거든요.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니까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카드질을 하고 그렇게 해도 재고가 그렇게 남지는 않아요. 아메이 같았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만 그 짓하고 두번두번 두번 그렇게 해서 연달아가면 다락방에 그냥 완전히 꽉 차요. 팔리, 팔리지도 않는 게. 근데 우리는 그냥 워낙 절대품질, 절대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요. 애가 터지게 안 되는 이유 중에 무한무정 무한단계도 무한, 무한, 무한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가서는 어떤 형상이 나오냐면 자, 오늘 화두가 노동소득과 권리소득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권리를 찾아서 나름대로 여태까지 그래서 시스템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제거 열심히 듣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권리소득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노동소득, 일어난다고 수동 자동 수동 자동 해가면서 5년 10년을 한 분이 아직도 200만원을 갖다가 그 판매사를 갖다가 그것도 수동으로 가네 자동으로 또 어떤 또뭐 분이 또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그거 강의도 하더라고요 무슨 수동 판매사 뭐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거 없습니다 한번 두번 한번 두번 두번 세번 모든게 기초서부터 다져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다그 밑에 분들도 그렇게 해서 나와요. 그, 그래야 권리가 생깁니다. 그게 소위기에서 권리소득이 좀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 권리소득을 갖다가 더해서 나중에 최고의 연금소득 3대까지 상속이 되는 그것도 매 증가되면서, 상한선갈 때까지는 계속 증가되면서 하는 그런 수익이 되려 그러면 바로 그 권리소득을 득하는 방법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소득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아니면은 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도 훌륭한 시스템을 뭐 천만 원을 줄 테니까 천만 원을 내가 수강료를 내고 그뭐 시간장 하나 내리는 방법 뭐우레옥의그 냉면, 육수의 비밀, 하북냉면의 비밀 뭐 그거 한다고 돈을 내가 천만 원을 내고 6개월을 거기서 노예 같이 일을 해주면서도 그거 배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 크로스라인 금지의 원칙 때문에 강보회사에서 진짜 50 60년 가까이 절대로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저 넘게 그런 얘기 했다가저돌팔매지나옵니다아메 같은 데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은그럼저 돌팔매지를 당할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크로스라인 금지가 해지가 됐기 때문에 센터를 공유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 요즘 유튜브 얼마나 좋아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그냥 제 것만 이렇게 듣고 책 인제 거 있으면 나오니까 또저 계전에 있던 분들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러고 나서 ABCD 처음서부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권리를 제대로 알아봤으면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아서 지금이라도 연금소득을 받는 권리소득으로 가야지 또 보인 제대로 봐놓고, 아직도 노동소득. 10년을 했는데도 수동, 자동, 수동, 자동. 그리고 어디, 어디 그 점포에다가 물건 세팅해 놓고, 그거 그냥 어느 미장원에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오는 손님마다 그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전 노동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새롭게 세세마 도전하시거나, 세세마를 세팅하시거나, 또아 처음 친구지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지금 처음서부터 아주 기초를 정확히 다지고 나는 권리 소득 권리 소득을 조금 더 나가면은 가르켜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시스템 소득으로 하면 확실하게 된다 태풍이 불어도 안 무너지는 진짜 아주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진짜 가 광범위하게 쳐놓는 네트워크를 네트를 그렇게 쳐야지 이렇게 장벽처럼 누구 아니면은 그 카드 한도 없는 사람 그 그런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도 없고 그거 대고 그것도 한도가 돼도 막 질러서 그냥 또또과또 또 가, 또 가, 또 가. 그리고 또 하수인들을 또 그냥 또 꼬셔가지고 그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노동 소득을 아주 영속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될거 돼서도 안 될뿐더러 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또 특히 돈버는게 여러분들 다돈 불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대로만 가면은 처음에만 좀 그렇지, 아, 보면 재미도 붙고 그때부터 아, 이게 시스템 소득이구나. 이제 알았어. 그때가 됐다면 굉장히 아주 그냥 늠름하게. 그러고 지금 당장에는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나오지만은 야, 1 0 0만원2 0 0만원 그래, 나도 상한선 가겠다. 이게 보이, 보이는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절로 커늘에 나면서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선택했지 이런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화도 노동소득을에서 벗어나서 시스템 소득, 권리 소득을 득할라 그러면은 그 권리 소득을 득할 그 그거에 맞게끔 행동을 하셔서 지금은 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세세마 시스템화 도전하시고 세세마에서도. 끝내 연금소득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자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